우리 파트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01페이지 2페이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지 지가 알지 지하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의인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보실래요? 네, 제목요 한번 읽어볼까요? 섬뜩하지도 않으신가 보죠? 쉽게 이야기하는데 살았으나 죽은 자 오늘 사대교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칭찬이 하나도 없는 책망만 있는 교회 그것이 이제 사대교회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래요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그 실상도 꼭 좋다는 보장은 없죠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데 정말 그 사람이 대단하고 잘하는지는 두고 볼 일인 거죠. 아, 뭐 이런 비유가 적당. 아, 뭐 하냐 생각이 좀 드는데 에, 가령 여성분들 이렇게 밖에 나오실 때는 굉장히 이쁘게 치장을 할수 있죠. 아, 또 옷도 깔끔하게. 뭐 그리고 아, 소품도 액세서리도. 너무 멋있게 이렇게 나오는데 사는 집에 가보면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김창인 이제 그런 또 부분이 있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모른다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넥타이 딱 메고 아주 정장하고 딱 나오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질서가 없고 너무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참 이럴 때 우리가 참 헷갈리는 거죠 아하 눈에 보이는 실상이 그 사람의 정확한 실상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대 교회가 그랬어요. 사대 교회가 사람들은 사대 교회 살아 있는 교회예요. 사대 교회 살아 있어. 제가 상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대 교회는 많은 사역과 활동이 막 일어났고 뭐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연이어서 오픈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일 한다고 주회 일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좋은 성김도 많고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야 사대교회 좋은 교회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러는데 정작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주님은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완전 껍데기라는 거죠 야, 굉장히 너는 죽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참 섬뜩합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그 평가의 기준이 뭘까 그 다음에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시거든요 주님은 사대교를 향해서 나는 너의 행위를 안 돼요 맞죠? 주님은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는 2절에 이런 말씀 주세요. 나는 내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야, 자기들은 우리는 완전 잘하고 있어. 우리는 베스트야. 이만하면 정말 잘하고 있어. 스스로 완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아니야. 그러시니까 4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업적도 쌓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숨긴다고 했는데 그들의 그 행위가 죽은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닌 일에 열심히 행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 죽어있네? 너 죽어있네? 이런 엄한 책망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스코틀랜드 출신 보너 목사님이라고 계서요그 목사님이 찬송가도 맺고 이렇게 작시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꿈을 꾸는데요 천사가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더니 큰 저울을 하나 들고 섰더래요. 그래서 꿈속에 보니까 그 천사가 왜 저울을 가지고 나타났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달아 재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열심을, 그 목사님의 열심을 달아보니까 총 100근이라 100근. 우리 옛날에 소고기 살때 한근, 두근, 지금도 뭐 그러잖아요. 그총 백근 열심 열심히 백건인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봉사하며 나타났던 이기적 열심이 14건 또 자기 그룹 만들려고 자기 편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이유로 봉사했던 파당적인 열심이 15건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봉사를 했던 열심이 32건 그저 사람 좋고 일하는 거 좋고 봉사하는 게 좋아서 했던 열심이 23건 반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던 열심은 겨우 16건 운이었더라 모사님이 꿈깨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주의 일 한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대부분 다 인간적인 열심이었더라 주님을 위한 열심도 아니고 겨우 16건밖에 안돼 100건 중에 나머지는 다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바닥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고 이러려고 봉사했던 자기 삶을 되돌아 보게 해준 꿈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이후로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우리 인간적인 열심, 이것도 참 때로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 한 게, 인간적인 열심으로, 어, 최고를 꼽아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세인들이었을 거예요. 바리세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은 자타가 공인,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애를 쓴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건주의자들 스스로 자부를 해. 니 우리만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스스로 자부를 해. 니 그런데 주님 보시기는 전혀 달랐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자식 아주 심한 변으로 너무나 그따르고 속다른 열심히 줄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이 종교생활이었다 신앙생활이 아니었다 는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한게 아니고 자기 열심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쌓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차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는 강한 질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난 거의 완전한 신앙인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에 야 지금 나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와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적어도 나만큼은 신앙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 되게 다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 아니 저 사람 그게 문제야. 아니 새벽기도도 안 하고 무슨 교인이야? 봉사도 안 하면서 무슨 직분자야? 끊임없이 판단을 해요 그건 자기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그 자체로 여러분 감사하시고 복으로 삼으세요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교만이 돼가지고 아니 기도생활도 안 하는 것들이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것들이 이래버리면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신앙생활 잘못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 주님의 눈에 그 사람의 실상이 어떠한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닐까요?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해 줄까? 거기에만 메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면 자기도 좋은 줄 알아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하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죽여어 하면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착각하는 수가 있어 물론 칭찬, 욕보다 칭찬을 듣는 것이 낫겠지만 문제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그게 옳은 건데 이 4대 교인들은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지만 주님으로부터는 무서운 책망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다들 칭찬받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게 우리 본능이죠. 어떤 사람은 칭찬에 목매다는 사람이 있어. 어? 특히 이 목사 직분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아니 목사는 사람들의 칭찬 받으며 목사해야지. 목회해야지. 아니 교인들이 막 목사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하면 그러면 목사직 감당 안 되는 거잖아 나도 칭찬받아야지 나도 칭찬받아야지 아니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 목사가 어떻게 사역을 해? 그러니까 이 칭찬을 받아야 모범적인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칭찬받으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을 이게 또 함정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의 나를 어떻게 보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데. 제가 요몇 주간 칭찬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칭찬 안해 주시더니 최근 몇주 동안 이유가 아시겠죠? 네. 우리게 부임한 지 20년 됐다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예, 저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식사 자리도 초대받아서 이렇게 또 식사 대접도 제가 받고 어, 지난주일까지 그런 어, 좀 어,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일날 예배 마치고 좀 사랑 홀로 와보래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갔더니 자칭 올드 청년들 이름이 재밌죠? 올드 청년들 그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가 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우리에게 부임했을 때 그때 청년들이었어 밝란 청년들 아름다운 청년들 멋진 청년들, 저는 이제 동북에 부임해서 이제 그들을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서 2001년도부터 단계 선교를 데리고 나갔죠. 어,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가지고 대만 또 인도네시아 몽골 쭉쭉쭉 나갔는데 그때 나와 함께했던 동참했던 그 청년들이 나를 축하해 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영상도 만들어가지고요 야 그때 제 영상 몰골 보니까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얼마나 제 얼굴이 좋은지 <웃음> 그래서 15년 전에 그 영상을 다 필름 돌리듯이 막 돌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선물도 주는데 상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요 한 면에는 옛날 그때 자기들이 찍은 사진을 쫙 붙여가지고 한장 만들고 오른쪽에는 글귀를 적었어요 감사의 글을 적었어요. 그 글기를 이렇게 영상으로도 읽고 우리 한 집사가 읽는데 참 좋은 말이 많죠. 앞에 정말 많은데 그말 중에 내 가슴을 콕 찌르는 한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가 어떤 문구가 하니까 우리 단인 목사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 단인 목사가 되어 주셔서 고맙대. 문필 좋은 한 집사가 그냥 적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한 20여 명의 그 젊은 집사들이요 지금 그 집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구가 내 가슴을 콕 찔러서 울컥하더라고요 감격에 겨워서 나오는 어떤 울컥함이라기보다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내가 정말 자기들에게 있어서 정말 고마운 담임 목사의 그릇이 될 만한가 그런 인품과 어, 그런 어, 인격과 어, 그런 정말 신앙의 자질을 가진 목상가라는 사실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런 칭찬과 격려가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인 줄 알고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정말 실망이 되지 않는 우리 주님에게도 실망이 되지 않는 그런 목사로서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도 많이 하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실상은 아니야 실상은 죽은 자야 그러면 정말 끔찍한 거죠 이 말씀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지금껏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나너 몰라 나너 누군지 몰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생각만 해도 이건 끔찍한 거예요 사대 교회는 그토로는 야 우리 완전 살아있잖아 이랬는데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너 누구야? 나 기억 안나 이것보다 끔찍한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정말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펄쩍펄쩍 뛸 겁니다 아니 나보고 죽었다니 나 성경 많이 알아 나 교회 다닌지 벌써 30년 째야 교회 봉사도 하고 있고 지금 나 직분자라고 뭐 내가 죽었다고? 펄쩍펄쩍 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느냐는 것. 그의 열심히 다녔다,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봉사하고 있다 그것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 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간디 아시죠? 이 간디의 제자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제법 많았대요 참 아련해하죠 그런데 그 간디 제자들이 그 간디를 전도하려고 자주 전도하려고 말을 걸 때마다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죠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선전만 자꾸 하냐 왜 선전만 자꾸 하냐 라고 반문하면서 가령 책상 위에 아름다운 장미를 꽂아 놓았다고 하면 그것을 구태여 설명하거나 선전하지 않아도 책상에 가만히 놓아두어도 아름답게 보이고 향기가 나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고 향기도 나지 않는다 한 번은 남아프리카 공항국에 갔다가 예배에 참석하고는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 예배는 나에게 전혀 호감을 주지 못했다 독특한 종교성은 있지만 저들은 전통을 따라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하고 대화 해보니까 온통 관심사는 세상 사더라, 세상 사더라,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있었지, 교회만 출석하고 있었지, 온통 관심은 세상에 가 있더라. 그러니 내가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호감이 가겠냐, 이런 얘기를 간디가 했다는 거예요. 참, 지금 우리가 딱 이와 같을 수 있지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향기도 나지 않고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행위는 없고 경근의 모양은 있지만 경근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버젓이 거짓을 말하고 죄를 즐겨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남의 말 험담하기 즐겨하고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얘기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어느 여성도가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의 그래 업자 사장이 예수 잘 믿는 교인이더래요. 그 남편은 교회는 안 다녔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에 엄청나게 본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뒤로 남편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멀어졌다. 그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 가지고 믿고 거래를 진행하고 또 투자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 완전히 속과 끝이 다른 사람. 하는 이런 케이스가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는데 그들 예배에 절대 안 빠진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복장을 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목소리도 쫙 깔고 근데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썩어요. 완전히 썩어 극과 속이 달라요. 교회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이게 사대 교회 모습들이에요. 왜? 그러면 왜 이런 교인들이 됐을까? 왜 이런 교회가 됐을까? 궁금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렸을까 제가 사대 교회 형편을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런 종교인으로 전략되고 말았구나 내용을 알고 보니까요 이사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같이 핍박과 환란이 거의 없던 교회였어요 로마 정부의 박해 황제 숭배 하라라고 하는 핍박이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훨씬 적은 지역이라 옥에 갇힐 만한 끌이도 없고 순교할 만한 것도 없고 아 그러면 좋은 환경이잖아요 더 교회가 잘될것 같고 더잘 믿을 것 같은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전개된 거예요 당시 이 사대 지역은 무역업뿐만 아니라 이 옥감, 비단 이런 장사 이 업이 유명해 가지고요. 도시 전체가 이돈 많은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합니다. 돈이 많고 멋부리고 이런 도시 지역이었고 또 도시가 이 지형적으로도요. 이 절벽 위에 일종의 요새 같은 지역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도시가 다른 나라나 다른 종족으로 침입을 받은 일은 딱한 번밖에 없었다 다른 지역은 수도 없이 많은데 교회가 너무 편안하게 지냈다 너무 안해라 그것이 오히려 교회 야성을 무디게 함으로써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환난이 없고 편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 오히려 어려움과 핍박과 도전이 있을 때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 야성이 막 살아 있고 이러는데 역건과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 막원망하기도 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메리트가 없어요. 점점 멀리하게 되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저들의 영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이런 종교인으로 지금 남아있다 여러분 유럽교회 아시죠? 미국교회 지금 형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도 그 영국에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김기훈 선교사님 그 사모님 최지혜 선교사님하고 제가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영국교회 형편은 하90그 선교사님 말을 99%의 교회가 완전히 젊은 사람들은 씨가 말라 있고요 교회당은 있는데 아에 네,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대여섯 분 많으면 열분 정도만 남아있는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 아니 그분 성경하시는 그 지역이 웨일저 지역이라서 한때 1900년 초에 엄청난 붕이 시작됐던 이 곳이고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복음을 던져주고 전해줬던 선교사가 일어났던 나라고 대영제국그 시대 때 물론 여러가지 식민정책도 있었지만 기독교 복음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저토록 죽어버린 것은 환란 때문에 아니야 외부의 핍박 때문에 아니라고요 오히려 너무 좋은 그 삶의 안락함, 그 환경이 서구 교회들의 영적인 야성을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다. 한국교회 흔히 축복이라고 여기는 안락감과 평안함이 우리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거야.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무사 안일주의입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문제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면 잘할것 같지만 더 못합니다. 사람이 편해지면 편할수록 신앙생활 더 못합니다. 아니 안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안합니다. 한국교회도 힘들게 살던 시절에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도 기를 쓰고 나왔어요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애를 써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기를 써서 예배해야지 그런 분들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한란과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안락함과 평안함이 사실 우리 영혼을 서서히 서서히 망치게 하는 주범이라는 걸 항상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서서히 서서히 한순간에 확 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저는 보여요 그 2월 달에 부산에 코로나 확 이렇게 터졌을 때 많은 교회들이 뭐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조차도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예배드리고 다시 현장예배를 오픈했지만 뭐 같이 공동식사를 하기가 참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또 오후 찬양예배도 이렇게 좀 쉬고 내려놓고 안 드리고 에? 그럴 때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에는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하, 왜 이런 일이었을 있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몇 개월도 안 지났는데 지금 어떠냐고요? 안 드리는 게 편해지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아우, 안 드리니까 좋아. 오후에 스케줄을 잡아서 내일도 할수 있고, 놀러도 갈수 있고, 피크닉도 갈수 있고, 예배하면 딱 드리고 나니까 뭐 부담 없어. 이 교회 마케팅을 연구하는 조지 바나라는 분이 쓴 주전자 속의 개구리 제가 이 예화를 종종 들어요 왜 이게 교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유이기도 해서요 이 조지 바나가 쓴 개구리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얘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그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 넣어요 그리고 밑에 램프에 불을 켜서 불을 열을 가합니다 물이 점점 또또좀 좀 뜨거워지겠죠 그때 서서히 열을 가면 하 개구리는 들어가자마자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오, 너무 편하고 몸이 막 풀리고 와 이러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천천히 죽은 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교회가 바로 이런 처지에 자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주님은 이 사대 교회에 지금 막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3장 2절에 보니까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라 저 보고 김 목사야 너 새날 교회 저 집사, 저 권사 지금 죽어가고 있네 두마한데 가만 두면 두마 안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막 죽어가고 있대 그 죽어간다는 것이 뭘까요?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다 어느덧 영적으로 무뎌져서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져 가고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스스로에게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편해. 아, 지금 먹고 살만한데 뭘 그렇게 갈망하면서 주님을 믿어야 되나요? 아, 지금 살기 편한데 뭘 그렇게 애를 써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 익숙해지니까 이게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요. 더 이상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건 있는데 사는 건아니 수가 많잖아요. 갭이 많이 크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민이 없어요. 이게 영적 감각이 점점 이뤄져가는 현상인 것이죠. 한샘병 우리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한샘병이 무서운 것은 아파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무섭다잖아요 한센병에 걸리면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 자다가 어느 짐승이 와가지고 손가락 하나 물어서 떠들어 가도 감각을 못 느끼니까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성경에 이 문둥병 나병을 일종의 좀 저주스러운 병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 문둥병자를 저주받는 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적 문둥병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무슨 병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영적 문둥병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못해. 죽어가는 병이야. 만약에 우리에게 내 죄로 인한 애통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야 내가 영적 한샘병에 걸리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진단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슬퍼하다라는 헬라우 말 중에 가장 슬픔을 뜻하는 말이래 자식이 먼저 죽은 부모의 슬픔 이거만 애기관장 녹이는 거죠 그 단어가 조단어라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는 슬픔을 말하죠 그런데 그 애통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건가 내가 막 건강이 없기 때문에 막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게 아니라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사업과 학업에서 실패해가지고 슬피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품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많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내모습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 그 자가 복이 그 자가 복. 여러분 진짜 복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내 죄를 보고 아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내가 직분자로서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온통 나의 시간 스케줄은 세상 사람들 만나고 그게 쫙다 깔려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 내가 이 정도 해서는 안 되잖아 왜 이렇지? 이런 안타까움은 없고 야,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자고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살아 있는 자의 모습인데,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살아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살길은 하나입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전에서 사대교를 향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삶람들의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는 문구를 좀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잘못과 죄에 대한 해결하기보다 내가 정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내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고 내가 바빠서 목사님 좀 봐주세요. 여러분 내 영혼이 세상의 물결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은혜 안에 머물기를 애쓰고 몸부림이 있어야 이게 내 영이 살아있는 거라 지금 우리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세상 형편이 얼마나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영혼줄 하나님을 향한 영혼줄을 놓아버리기 쉬운 얼마나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사실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게 진노의 마음이 아닙니다. 너 죽었어. 당해봐. 이게 아니고 주님이 정말 안타까우셔서 주님이 정말 마음에 정말 끓는 애끓음이 있어서 저들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너의 영이 깨어있어야 하잖아.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깨어있어야 해 깨어있어야 돼.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에 깨어있고 내용에 살아있을 있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교적인 열심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에 불붙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그거 아닙니다 왜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느냐 왜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살기 어렵고 힘듭니까?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휘둘리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야된다 하루 5분이라도 아니 10분만이라도 내 영이 그기에 깨어 있어야 이 세상의 그대한 세파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겨삶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그것이 왜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너 그래 살아서 이길 수 있겠어? 너 지금 그 상태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어 내가 뭐냐 아니야 내가 뭐냐 아니야 그런 상태면 얼마 안가 휘둘려 얼마 안가 다 떠내려가 살아야 돼 깨어나야 돼 회개해 말씀에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야 해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동의해. 교회 좀더 많이 나오라고 이 말씀 인용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게 휘둘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앞으로 마지막 때는 더큰 고난과 한란이 우리에게 닥칠 텐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서는 이야 남아있는 교인들 몇 명이나 되겠나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절렁 내려앉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의 말씀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막 요동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바로 그것이 너를 살게 해 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야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예, 예. 김동호 목사님 제가 신학다니고 제가 목회할 때 굉장히 개혁적인 그 목사님으로 저도 한편으로 존경 많이 했어요. 이제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계시는데 작년에 그 폐암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의 그 폐가 한 50% 다 잘려나서 작년에 그 폐암 항암 치료하면서 지옥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근데 원래 폐암 치료도 하고 있는데 암 하나가 또 걸렸잖아요. 전립선 암까지 왔어요. 두 개의 암을 가지고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 아, 지난해부터 유튜브에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 방송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한 15분, 20분짜리 어, 새벽기도 말씀 전하듯이 그렇게 그 방송을 하시는데 지난 주에 그 시편 말씀을 거의 다 이제 끝내시면서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하루하루 말씀을 대하면서 10분, 20분 그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내게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이겨지더라는 거예요. 이야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어떻게 이겨졌는가? 암을 두 개나 안고 지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찬가지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분, 20분 그 말씀 또 붙잡고 또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그것이 목사님에게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겠어요? 지난주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영상 봤는데요 그 영상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아멘. 네,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 목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은 제가 목회를 아주 편히 쉽게만 한 줄로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 누구에게나 다 그렇지만 저도 목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 죽을 만큼 힘들었고 죽고 싶을 만큼 도 힘들었습니다 아, 심정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아, 육체적으로도 아, 이러면 죽겠구나 하는 정도까지 아, 몰려봤었습니다 아, 새벽기도회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 자주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회 때문에 살았습니다 아, 날마다 새벽기도 인도하느라고 한 장씩 성경 읽고 잠깐 한 10분 길면 한 15분 그 설교하는데 준비도 잘 하지 못하고 하는 설교인데 하나님이 저 살리시려고 그때마다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꼭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했었죠 아, 잉크 냄새, 석유 냄새 나는 아, 조관신문 받아든 기분이라고 아, 어제 얘기도 아니고 내일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커서 그래서 그 글들을 모아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아, 은혜가 크니까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이겨내더라고요 아, 이겨내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 이제 목회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냈는데 어, 기억이 없어요 아, 그 머리로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가 힘들었었지 하는데요 제 마음에는 그 어려움의 상처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어, 목회 생각하면 감사한 것뿐이고요 어, 또다시 하라고 하면 아유, 다시는 못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 또할수 있으면 좋지 아, 예,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은혜가 더 컸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세상이 주는 고난보다 더 크니까 아, 세상을 이겨내더라고요 아, 목해만 힘들었나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 위기도 참 많았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아, 아, 납덩어리같이 삶이 나의 삶을 짓누를 때 아, 이겨내지 못하고 짓눌릴 때가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제 가정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의 가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 만만치 않았습니다 참 힘들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어, 광야를 지나고 홍해도 건너고 풍랑이는 바다도 건너고 바람부는 바다를 건너서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건너왔다는 것이 지나왔다는 것이 건너고 보니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보여요 아,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나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내가 잊었었을 뿐이지 알지 못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삶을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 건너올 수 없었지 내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이 풍랑이는 바다, 이 인생을 걸어올 수 없었다 제 고백입니다 어, 요즘, 이제 저녁에, 이제 잠들기 전에, 대략 한 11시 정도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요. 10시쯤 제가 운동을 합니다. 아, 잠들기 전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 운동이라야 이제 걷는 거죠.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좀 땀이 나도록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아,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으니까요. 걸음이 신나요 빠르니까 천천히 걸으면 좀 이렇게 처질 텐데 빨리 걸으니까 걸음 걸, 걸음이 좀 신나지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찬성이 나오더라고 걸을 때마다 빨리 걸으면 땀이 좀 나고 하면 나도 모르게 찬성이 시작되는데 그 항암하면서부터 생긴 좋은 버릇인데요 아, 이 찬성이 불러져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그러면 걸음이 더 신이 나고요 더 빨라지고 땀도 좀 나고요 아, 생각해 보면 전부 그렇게 신나는 지금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암 환자인데 그것도 또 하나 더 걸렸는데 <웃음> 왜 암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날까 찬성할 수 있을까 할때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좁은 길을 가는데 무서운 길을 가는데 어두운 길을 가는데 두려운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찬성케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를 노래 부르게 할수 없습니다 작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웃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되니까요 돈 아무 소용없잖아요 뭐 세상의 권력 그런 거다 필요 없잖아요 밥을 먹지 못하는 잠을 자지 못하는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예. 그를 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어, 이 힘든 세상을 이겨서 할수 있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래 부를 흠 없었습니다. 그를 만족과 배부름 없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마셔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촉함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로 채우십니다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암을 두 개씩이나 달고도 신나게 걸으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찬송하는게 그렇게 재밌고 놀랍고 신날 수가 없습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영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 듣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깨어나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 있더라도 삶이 어둡고 힘들더라도 그게 휘둘리지 않고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기를 이 시간 구합시다사대교회 주시는 엄한 책망의 소리를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깨어나고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아래 항상 제가 머물기를 몸부림치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영아 살아날 지어다 내 영아 깨어날 지어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